송원라 오늘 뭔지 알지? 네, 네. 마스크를 먹어라. 고 아, 그래 오늘 저 너의 합의 과정 중에 마지막 생일이구나 소감이 어떠냐? 아직까지 좀잘 아직까지는 그래.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래. 네. 들어가면서 하던 대로 조교 쌤 고마워요. <웃음> 네. 고맙다고 인사드려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저오 서플라이즈 없습니다. 다 아, 예고를 하고 자 시작. 송원이 와. 오져서. 자. 자. 야, 생일 소원은 내가 안들어봤데 그냥 버렸네 아. 어. 소원은 얘기할 수 있는 거야? 아니면 마음에 있는 거야? 어, 저는 그냥 모가건강해서요즘에좀 건강 안사람 많았어 가지고. 예, 도 그냥, 그냥 모가건강겠어 <웃음> 뭐냐 오늘행복한 시간 되길바란다 아, 그래. 어. 여기도 니다 엄청 그래 엄청 엄청 엄청 엄좀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럼 이 감사합니다.